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귤밭에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벌써 꽃이 지고 이렇게 <웃음> 풋귤이 열렸습니다 일명 청귤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치 라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청귤을 잘라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아 상큼한 귤향기가 너무 좋네요 지금 청귤은 겉도속도 라임처럼 보이지만 한 달만 지나면 겉은 초록색이고 속은 귤처럼 노란 또 다른 모습의 청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C가 레몬의 10배나 들어있다는 청귤로 청귤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청귤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척입니다. 청귤 껍질까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 성분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해야 하는데요 우선 청귤을 물에 담근 다음 베이킹소다를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넣고 조물조물 씻어주세요 청귤을 씻고 나면 물이 아주 시꺼맣게 변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죠 청귤을 다시 깨끗한 물에 담근 다음 식초를 넣고 30분 정도 그대로 두면 껍질에 묻은 농약 성분은 모두 제거됩니다 식초물이 빠지도록 청귤을 다시 한번 세척하고 마른 행주로 청귤을 닦아주면 드디어 청귤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이제 청귤을 얇게 잘라주면 되는데요 칼을 사용해도 되지만 슬라이서를 사용하면 좀더 편하게 청귤을 자를 수 있습니다. 잘라진 청귤에 설탕을 넣고 섞어준 다음 용기에 넣으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요. 청귤과 설탕은 1대1 비율이나 1대1.1 비율로 넣어주면 됩니다. 계산하기 귀찮으시다면 청귤의 그램수와 동일한 설탕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 설탕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청귤청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청귤청은 바로 드실 수는 없고요 실온에 일주일 정도 둔 다음 설탕이 모두 녹으면 냉장고에 넣고 시원한 청귤 에이드나 상큼한 청귤차로 드시면 됩니다 하... 추가적으로 청귤의 품종이 따로 있는지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요 청귤은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덜 익은 귤을 청귤이라고 합니다 조금 많이 자랐거나 위치가 애매한 귤들은 다른 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미리 속아주는데요 이런 귤들을 보통 청귤이라고 합니다 나의 제주감귤나무 프로젝트가 이제야 겨우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죠 원래는 1월부터 12월까지 만원씩 총 12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감귤 6박스를 내년 1월이나 2월쯤 발송해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진행이 늦어져서 나의 제주감귤나무 프로젝트를 신청해 주시면 9월부터 만원씩 CMS 자동이체를 통해 출금이 되고 2월까지 6만원이 적립돼서 감귤 3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페이지는 아래에 있는 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어,